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크서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크서클을 우리가 수술로 하는 경우랑 필러로 할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필러로 교정되는 것과 수술로 교정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크서클은 굴곡 눈 밑이 애교살 밑이 뿔룩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이 푹 파이는 이런 굴곡의 문제와 색깔의 문제 검붉다고 표현하죠 색깔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필러로 교정되는 거는 눈밑이 블룩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블룩함도 별로 적고, 색깔도 빨갛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밑에 꺼지기만 했을 때, 그 꺼진 살을, 피부를 필러로 살짝만 돋아 올리면, 블룩하지 않은 데다 꺼진 것만 교정하면서 편편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필러로 되게 쉽게 교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러로 많이 교정되는 것은 그냥 필러만 하시면 충분히 교정도 되고 눈밑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돼서 4,5년이 지나도 이것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 꺼지기만 하고 색깔이 없는 사람을 수술 쪽까지 갈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1번이 눈밑이 많이 블룩한 사람입니다. 이 블룩함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 꺼진 거를 더 블룩하게 만들어서 편편하게 하면 되게 이상하고 어색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눈밑에 블룩한 거를 눈 안쪽에서 지방만 살짝 뽑아내서 볼록한 걸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지방이식으로 채우는 판 다크서클 교정술을 하는 겁니다. 판다크스쿨 교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색깔이 빨간색이 있는 경우죠 그거는 얇은 피부 밑에다 지방이식을 밑에다 깔면서 얇게 한 겹을 깔아서 더 이상 비쳐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붉은색은 매우 잘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로 교정되는 경우와 필러로 교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필러는 색깔 괜찮고 눈 밑에 블룩함 없이 여기 아래 다크서클 밑에 부분이 쑥 들어갔을 때 필러로 들어간 부분만 채워서 만드는 것을 필러로 교정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있고요 그리고 수술은 눈 밑이 블룩하고 빨간색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권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분이 잘 되시겠죠 그래서 뭐 빨간색도 많고 응? 눈이 블룩한데난 필러만 교정할게요 뭐 이런 것을은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수술을 권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고 찾아와서 다크서클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